박커스 하나 야돼 하나 네 미소 오오 아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안 <웃음> <웃음> <웃음> <수호> 없는 사이야 <사라냐. 웃음> Three, two, one. What a o u 팀원의 호흡이 필요한 3인 사각 달리기입니다 네 준비됐죠? 네 여기 <웃음> 이렇게 돼? 를 보내고 이소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중력을 알아보는 게임입니다 3명씩 네. 글자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탕수 탕수 탕수 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어려워 시작 탕수 탕수 탕수 탕수 탕수 아 죄송해요 <몬스> <개, 롬스> <몬 Espa PA> <몬스> <몬> <몬희> 아. <목소리> 고기 <목소리> <목소리> 캐나다. 담임이다. 발음하기 힘든 단어가 딱 네. 하나 있어요. 진짜요? 여의도. 여의도. <목소리도> 여의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양. 남인부터 시작. 치, 작, 정, 정, 정, 정, 정, 유, 정, 유, 정, 양, 양. 남인야 <웃음> 이거 뭐죠? 방양 어, 뭐죠? 정류장. 인정하세요? 네. 야! 아, <웃음> 아. 코리아. 아. 자, 새로서 시작. 코, 리, 아, 코, 리, 코, 리, 코, 리, 모로코 이번에 이겨야 돼 모로코 시 고! 고! 고! 고. 고. 고. 고. 해 네, 네,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진짜 잘해. 이거 진짜 잘해. 김치 한번더해 아. 이것. 이거... 텐타텐타텐타텐타타구텐구텐구텐구텐 어. 구. 잡겹이잡잡 사이 어. 오케이 잡잡잡잡 사이 잡잡잡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병의점 가서 거기 끓일 거예요. 아. 네. 편의점 라면 끓이러 가시는 거죠? 맞아요. 아주 맛있겠습니다. 네. 촬영 중이 천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파이팅. 힘내세요. <웃음> 우리도 촬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뭘 라면 끓여 본적 있어요? 한강에서? 아니요, 저는 옛날에. 옛날 옛날에 저 진짜 한번 아니 친구들 하는데 나도 직접 해보고 싶었어요. 아, 처음이요. 여기서 오, 잘하네. 여기서 여기 많이 와봤어요. 역시, 역시 와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놀랬다고? 놀래우. 나도 여기, 여기. 와, 몰라와. 와. 중요하겠어요. 와 wow, 끝났다. 끝났다. 레트 레트 데왜 우리는 이런 드공을 꿨어아고 매울 거야. 구찮아. 아니야, 안 매워요. 바보 생 걔가 싼. 어파리 파라 라면 컬레컬레 되게 okay. 하면 에니아 아, 가세요. 왜? 다촬영해야아니 우리도 나와야 돼. 음, 음. 항상, 미소가 항상 카메라나 워시머리 사 천천히 기다려줘 아, 내가 카메라 나오면 우리 <웃음> 다 같이 나와야 됩니다. 왜, 왜 뛰어가는 거야? <웃음> It's pretty sad. 먹방야 먹방. 아. <웃음> It's pretty sad. 아 <웃음> 저쪽으저들 보고 있는데 사장님 때리고 싶지? 태양할 수 있는. 참참 참. 참참 참.